촬영 하루 전 섭외 요청에도 달려와 준 우리 오버입니다아 근데 님들아 내가 성인 되고 본 사람 중에 제일 이쁘더라 아씨 <웃음> 과다 <웃음> 근육량과 더불어 근력이 어마무시하다. 유연성도 엄청나시더라. 퀸, 킥복싱, 현대무용, 재즈까지 섭렵한 다이아몬드 오버니다. 嗯嗯<音><音>